구원이란 무엇인가 11강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여러 국면 중에서 칭의와 떨어질 수 없는 성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니라.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화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신자의 책임있는 참여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지시며 신자의 본성 전체를 새롭게 하셔서 신자가 주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시는 성신님의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신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덕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시면 그가 여기 그리스도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성화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되셔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성신님의 은혜로운 사역 그리스도의 죽음신과 부활의 공덕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화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신자의 책임있는 참여를 포함하여 성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아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여 신자가 성화를 계속 추구해야 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청교도신학자 J.C. w r i 은 인간이 성화를 이루어야 할 책임에 대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는 모든 신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만일 신자들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 않은가. 만일 성도들이 성화되지 않는다면 그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겠는가 그 자신의 잘못이 아닌가 성도들에게 은혜와 새 마음 그리고 새로운 본성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만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서 모든 관용을 거두실 것이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존 머레이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자의 노력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에 중지하지 않으시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그 관계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부분을 감당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부분을 감당하는 것처럼 엄밀하게 구별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 역시 노력한다. 그러나 그 관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신자는 성화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목사님 평소 하시던 말씀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라는 말이 이런 것과 함께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성화는 칭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행하신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죄의 권세로부터 결정적으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즉각적으로 확고 부동한 연합 즉 신자들이 새로운 생활로서 살수 있게 하는 방편으로서 연합되었으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체, 주체와 객체 그리스도가 주체시죠. 이 주체와 객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객체로서의 신자에게 성화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칭의가 단번에 완성되는 것과는 달리 그 일생의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신자의 주관적인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가 아직도 신자들 속에 현존한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서 볼때 성화의 점진적인 측면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활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영역에서 즉각적으로 죄와 관계를 끊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죄 때문에 계속 투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성신의 능력을 통해서만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투쟁은 성화의 한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이 성화에 대하여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주장들, 무법주의 혹은 반법주의죠. 요새 말로 하면 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자유가 아니라 그 민주주의적인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주장들이 있고요.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주장 어, 율법주의죠.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경건을 꾸며 서 대접받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사회적 성격이나 그 회복되어야 할 형상을 무시하는 주장이고 후자는 성신의 능력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주장은 죄의 지배에 대한 승리함 없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주장이고 또 마치 전원이 끊긴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객관적으로 성화된 자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주관적인 성화를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6강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주후 6 0년경에 로마 옥 중에서 아시아의 로마 속령이었던 부르기아의한 도시였던 골로세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세 지역은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방문한 적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골로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그때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온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듯하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곳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곳에 편지를 쓰게 된 주요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전에 노예로 있다가 지금은 도망쳐나와 그리스도인 된 오네시모의 전주인인 빌레몬에게 적절한 해명을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레몬서와 골로세서 5장 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에바브라 편으로 전해들은 골로세 교회의 소식에 대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위험한 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히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골로세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세 도시 및 라오디게아 히에라블리 지역이 네로의 통치기간에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울같은 성격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세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어서 상대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비밀을 적극적으로 가르쳐나감으로써 실마리를 풀고 있습니다. 헬라의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 형태의 영지주의 교사들에 의한 기독론에 대한 곡해가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께 사용하는 그릇된 헬라 철학적 용어들에 대해 바른 해명을 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아서 영적 세계의 피조물들인 천사들이나 그 세력들에게 그 자리를 돌리려는 시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가 되시며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는 분이시며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단호하게 바울 사도는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 자라가는 방법이 결단코 인간의 행위에 의한 금역주의나 자기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는 인간들이 고안해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 비밀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는 것이 스스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먼저 확인되어야 함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룩의 의미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소위 영성이라는 기치 아래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기초로 하지 않은 인간의 도덕주의적이고 율법적이며 금욕적이고 현실 도피주의적인 행위의 거룩이 태반입니다. 아니면 아예 그리스도의 순종에 인간의 행위까지 다 묻어버려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거룩을 빙자하는 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1장 초두부터 전개해온 바울의 논리를 추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세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로세 교우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것의 근거인 소망에 대하여 이 결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목음을 듣고 그들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그들 바깥에서 열매를 내는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는 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베풀어진 것을 근거로 한 기도입니다. 골롯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서 자라가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인내하고 성도 거룩한 백성의 기업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도록 바라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대하심에 대하여 그의 인격과 사역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나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시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분이심을 밝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장 5절까지 바울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사역을 하는 봉사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과 자신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의 내용과 그것을 증거하는 방법과 증거 목적 등을 위해 일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일꾼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된 것이며 이것은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것이라 하면서 자신이 세움을 입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가 그들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지만 너희들을 위하여 힘쓴다고 하면서 이는 다 그들이 연합하여 사랑으로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한몸된 성도를 위해 힘쓰는 목회자적 관심의 표명입니다. 이 보평교회적인 사상과 사랑의 투철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활동에 미혹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를 박고 행하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본의에 합당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직시하여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것들이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후반적, 후반부까지 골로새 교회의 이단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통렬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근거로 하여 저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패단, 그 헛된 철학, 율법주의, 천사순대, 금욕주의의 뭐 패단을 어, 분석하고 경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등등에 노략질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르면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의미를 심오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골롯의 교우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으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와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 거룩한 세 사람의 삶을 발휘하여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사는 삶의 원칙들입니다. 둘째로 5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할 옛 생활의 지침들입니다 이첫 번째 부분은 이장의 후반부와 연결되어 죄의 욕망을 치유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즉 점진적인 성화의 근거와 그 삶의 능력과 용기 그리고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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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 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즉각적으로 함께 경험한 자로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할 당위성을 제시합니다. 이장 후반부의 거짓 증거자들이 교훈하는 아무 근거 없는 행위와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에 참된 근거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사역을 보이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들의 헛된 주장에 미혹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논할 수 없음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근거로 인간의 거룩한 행위가 그 결과로 나타나야 함을 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이단들은 성도들을 도의 초보나 어린아이 수준에서 묶어두고 의식이나 율법의 행위로만 그들의 존재의 의의가 있도록 머물게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위의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서 성도들이 마땅히 경험하여야 할 도리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성도들을 끌어올리신다면, 당연히 위에 것을 찾아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실제로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땅의 것에 예속된, 종속된 종처럼 메인 삶을 살지 않아야 함을 보이는 묘사입니다. 탈비는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그를 경배하는 것이요 그와 더불어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 여기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했죠 이 찾으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의미죠 이 그리스토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토께서 모범으로 보이신 그 형상을 따라 성신을 의지해서 회복해 나가는 점진적인 성화를 말합니다. 아직 땅에 악한 성향을 소유하고 있는 세 사람으로서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해 따라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 이 결론에서 조건을 끌어내는 논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자가 그리스도와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기에 세상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굴복될 수 없는 내재적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기에 위를 향한, 하늘을 향한 본능, 본능적인 생동력을 보여야 할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차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그 완전한 위로가 있음을 제시하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가려졌던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함께 밝히 드러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비록 박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놀림거리가 되는 삶이지만 장차 그의 나타나실 때 눈부신 영광으로 함께 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 그 자체에 그 생명의 본질을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그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라는 것은 생명을 얻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아니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을 입는 일에서 그 생명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죠. 거듭나기 이전의 모든 삶의 경영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새 생활의 방식대로 살아야 그 생명성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에서 이 생명성이 확인이 안 된다면 그 뒤에 일해서 이 소망을 보장될 소망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어서 이두 번째 부분 5절부터 11절 부분을 보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거룩의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옛날의 세속적 삶을 주정할 뿐 아니라 그 뿌리를 파헤쳐 철저하게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부분을 다시 또 둘로 나누면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한 생명의 활동이 자발적이고 역동적으로 그 내면에 나타난다는 것을 상기시켜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여 나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먼저 이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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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나기 이전 상태의 일들을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했던 자기 중심적인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입니다. 이옛날에 타락한 성향을 죽여야 할 것을 바울은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8절에도 벗어버리라 9절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서 강력하게 명령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서 이 교회를 이룬 것 아닙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함께 다 죽은 것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 각자가 그것을 객체적으로 현재적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다시 산 생명의 효과를 증시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알아서 장성하고 하는데 거듭 태어났으면 그 성신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장성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성신의 능력 안에서 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이 원어의 의미가 이 자의적으로 죽게 해라 하는 죽게 하다는 강한 뜻이 있습니다. 철저히 죽여버려라 하는 뜻입니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범위에서 나타나게 되는 내면적인 악한 성향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한 이론이 잘못되면 각종 부도덕이 침투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그 성적 물란, 그리고 배금주의, 비슷한 말로 이제 물질 만능주의죠. 돈에,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에 집착하는 게 배금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기주의, 이런 것들, 이런 각종 부도덕이 얼마나 문제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우들이 이전에 바로 이런 상태, 아주 각종 부도덕에 휩싸였더니 악한 성향을 그대로 내비치고 있던 이런 상태에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사실 경고의 말씀은 택자들에게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은혜의 말씀은 불택자들에게 핑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는 태도와 언어에 나타나는 죄악을 벗어버려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 분노 분과 이 노함 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분과 악의 이렇게 가는데 이 원어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분과 노함과 악의는 성격으로 인한 죄를 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분과 노함을 이제 구분하지 한, 않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나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둘은 감정이 가, 갑작스럽고 격정적으로 폭발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는 이웃에 대하여 비방하도록 자극하는 정신을 말한다고 합니다. 회방은 동료에 대한 중상모략을 말하는 것이며 부끄러운 말은 추하거나 욕설, 그런 것 같은 말을 가리킵니다. 구절 상반절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그 죄를 따로 또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짓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말을 안하면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지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활하고 사악한 술수들이 다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참으로 혀를 조심하여 길들이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 거짓말, 이 혀에 대한 네, 내용 잘 아는 부분인데요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바울은 이어서 이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에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언급,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각적으로 성화된 것을 다시 상기시켜서 새 사람으로서의 자태를 올바르게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 말하고 있는 걸잘볼수 있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마뉴 안에 계시니라. 마치 옷을 벗고 입는 것과 같이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고 세 사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세 사람을 입었다 할때 이것도 완료 시제인데요.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과거의 한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효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 사람을 입어 나가는 것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역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안에 법적으로 옛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죄된 육신의 감옥에 이건 이원론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이 죄된 육신의 감옥에 갇혀있기에 옛사람의 성향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거짓된 자들은 이것조차 없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느냐 주장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옛 사람을 방치하면서 새 사람 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거짓말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는 작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않으려는 자들이지 그 종의 멍에를 여전히 즐기면서 그 자기의 구원을 안위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 사람은 성신님의 지배를 받는 전인을 의미합니다 물론 무죄하고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즉각적으로 세워졌지만, 새로워졌지만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에 따라서 계속 새로워집니다. 세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전생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매일 신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들은 성신님을 힘입어 아직도 남아있는 몸의 더러운 행실을 죽이며 그들의 속에 있는 죄는 무엇이든지 죽이고 정욕이나 탐욕이나 화냄이나 악의나 부끄러운 말과 같은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는 자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투쟁, 이 영적 전투로 인한 정신적인 갈등과 고통을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받으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성화를 위하여 이런 고통을 감내하는 자가 새사람이지 적당히 뒤쫓아가는 자가 새사람이 아닙니다. 그 길이 좁고 험하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생명력을 발휘하여 전진하는 자가 새사람입니다. 문화생활을 한다 하는 이 핑계로 적당히 농담도 하고 눈요기성 쾌락도 즐기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자는 결코 새사람을 입을 수 없으며 새사람 됨을 증시할 수도 없습니다. 때때로 고의성은 없이 고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고의성이 없이 아직 잘 모르기에 실수할 수는 있지만 자주 고의로 알면서도 즐기는 것은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참으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이제 옛 생활을 벗어버려야 할 마지막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세 사람의 영역에는 이제 민족적 차별도 없고 법적인 구분도 없으며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차별도 없고 계급적인 차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진정으로 발휘되고 반영되는 세계에서는 그들이 이전에 차별했던 그와 같은 구분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런 모든 차별이 모든 구조적인 악을 양산한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성화의 사회적인 성격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한 사람, 이 개인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한 일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장애가 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제의 근원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사랑 된 자들은 자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한몸이니까 당연하죠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개체의 구원 그 자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교회라는 이 덩어리를 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에 대한 사회성을 발휘하도록 연합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무관심하다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주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이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 됩니다. 소유를 팔아서 형제의 가난함을 채우는 것이 새사람 된 자의 마땅한 공동체적 책임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이 다음 부분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 미덕들을 가르칩니다. 네, 골롯에서 그 이유를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를 위하여 구원되었습니다. 모든 성화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 성화는 소극적으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요 적극적으로는 새사람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신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새사람으로서 아직 남아있는 죄의 성향을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적당히 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피 흘리기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세 사람과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죽여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방치하면 마귀를 흡족하게 하고 말 것입니다. 달콤하게 책망하면 그때서야 들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호하고 강렬하게 죄 문제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죄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서 다른 사람의 죄를 칼질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는 교만한 옛사람의 소위입니다. 또한 자신 안에 율법선생의 부패함이나 의식주의의 허구를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의의를 체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한 지체인 공동체를 떠나서 어디서 의의를 구현할 때가 없습니다. 초점이 없이 흐리멍텅한 눈을 가지고 아무 목표도 없이 표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적지근하게 세상 사람인지 새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태도를 모두 태워 버리시길 바랍니다. 옛 사람을 만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반가워하고 새 사람을 만나면 왜 만나게 되었는가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길은 두 개입니다. 빨리 돌이키든지 아니면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